다음은 미미 캐릭터입니다 평타는 총 4번 사용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는 여기 좌측 1번 스킬 옆에 보시면 은 뭔가 숫자가 적혀있는 동그라미 보이시죠? 저 공격 스탯이 3번 될 때마다 주위를 밀쳐버리는 범위 공격을 하게 되는데 어 이건 평타가 아니고 꼭 스킬로 3번 맞출 때마다 발동하게 됩니다 우선 평타부터 하나씩 알아볼게요 1타 평타입니다 2타 다음 3타 마지막 타 그리고 미미의 채소입니다. 발로 한번 차고 뺨 때리는 것 같죠? 맞나? 명치 때리는 건가? 아무튼 미미의 채소은 굉장히 거리가,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잘 보고 쓰셔야됩니다 이거 삑사리 하기 쉬워요 미미의 스킬에 대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번 스킬 그리고 4번 스킬이 추가 입력과 지속 입력이 달려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한번 누를 경우는 플라이 상태에 공중으로 띄우는 스킬이 되고 이렇게 꾹 누르게 되면은 돌진하는 스킬이 됩니다 좀 완전 꾹 누르는 거와 한번 누르는 걸로 좀 완전히 달라지는 스킬이 돼버리죠 그냥 1번 스킬만 써볼게요 한 번만 눌렀습니다 이렇게 다른 캐릭터처럼 1번 스킬이 이렇게 공중으로 띄우고 하지만 1번 스킬을 꾹 누르게 된다면 이렇게 돌진하는 스킬로 바뀝니다 그리고 돌진 중에 번호 키를 놓게 되면 언제든지 원하는 타이밍에 공격을 할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타우처럼 이동 중에 이 1번 스킬 사용 중에는 이동키를 통해서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일직선으로 갑니다 다음은 2번 스킬 전방에 밀면서 공격을 하게 되죠 이렇게 1번으로 띄우고 1, 2, 3, 2번 스킬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3번 스킬도 1번 스킬과 똑같이 돌진기입니다. 다른 점은 이제 적을 관통한다는 거죠. 관통하면서 뒤에 있는 적한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어, 난전 어, 기습공격시 쓰시면 좋은 스킬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스탯을 쌓아두고 이런 식으로 싸준 다음에 마지막 타에 한 번으로 받추고 이렇게 터트리는 방법으로 또 활용할 을수 있죠.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냥 1번 스킬 자체에서는 발동이 안 되네요. 그리고 1번 스킬은 이렇게 꾹 놓고 뗐을 때 스웨이로 후 딜레이가 캔슬이 가능합니다. 이런식으로 우리가 끝까지 모션 다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모션을 캔슬하는거죠 다음은 4번 스킬입니다 불상판을 만들어 놓고 이게 슈퍼모어 상태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 상태일때는 불에 맞으면은 전부 다 미미한테로 끌려옵니다 보실까요? 여기서 펼치고 자 미미 앞으로 왔죠? 불장판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4번을 써서 한번더 눌러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 장판 어이 슈퍼모모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일 때는 아무 동작이 안 돼요 스웨이로 회피는 가능하지만 공격모션은 되지 않습니다 살짝 트리오모드에서 어 장판 어글로 역할도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스킬인 것 같네요. 다음은 슈퍼 스킬입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되려나? 아 맞네요. 음이 영상 모션 중에 나오는 이월륜월륜돌아야 되나? 요거 날리는 범위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맞네요. 약간 스킬의 카운터로 쓰면은 무조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스킬에 쇼파머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 밖으로 나가네 1번 스킬이 전개되는 순간은 슈퍼하머 있고요 요, 요 동작, 요 동작 전개중에는 슈퍼하머입니다 그리고 2번은 과연 아 2번은 슈퍼하머가 없네요 그리고 4번 상태 이렇게 슈퍼하머로 이렇게 서있게 됩니다 어? 다음 동작이 좀.. 어렵지 않은데? 미미같은 경우는 4번 스킬과 어이 1번 스킬 돌진 모드에서 퍼모머가 있다는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미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